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동영상 광고의 타겟팅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즈에서는 정밀한 타겟팅을 통해 광고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글 애즈 계정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여기 유튜브 광고 시작하기를 클릭하셔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타겟팅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기반 타겟팅이며 두 번째는 콘텐츠 기반 타겟팅입니다. 여러분의 동영상 광고에 관심을 가질 만한 특정 사용자 그룹을 타겟팅하고 싶다면 사용자 기반 타겟팅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동영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콘텐츠에 여러분의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면 콘텐츠 기반 타겟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캠페인에 너무 많은 타겟팅을 동시에 설정하면 광고의 노출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서 캠페인의 광고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구글 Ads UI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캠페인 생성 시에 타겟팅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설정한 타겟팅은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먼저 사용자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어떤 사용자가 여러분의 광고를 볼지 선택하는 공간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인구 통계 타겟팅과 잠재 고객 타겟팅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타겟팅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선택해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를 광고하고 싶다면 성별 타겟팅에서 남성을 제외하면 됩니다. 잠재 고객에서 사용자들을 더 세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차 구입에 관심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고 싶다면 상단의 검색어 입력 공간에 중고차를 입력함으로써 광고와 적합한 사용자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하고 싶다면 시장 조사 또는 구매 계획 정보에서 경조사를 선택한 후 대학 졸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사용자 타겟팅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콘텐츠 타겟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타겟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광고가 어떤 콘텐츠에 노출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 타겟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겟팅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동영상에 여러분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부 미용 관련 문구를 포함한 콘텐츠에 여러분의 광고를 보여주고 싶으면 이곳에 피부과, 피부 미용, 여드름 치료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신 키워드를 바탕으로 유튜브 검색 결과와 재생 화면에 여러분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두 번째로 주제 타깃팅을 사용하면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채널,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주제를 타겟팅할 경우 유튜브에서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주제 타겟팅을 통해 각각 문구 그리고 동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타겟팅했다면 게재 위치 타겟팅에서는 직접 광고를 노출시킬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채널이나 특정 동영상에 여러분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에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콘텐츠 제외 공간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의 광고에 적합한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동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미리 인벤토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구글 a 즈가 권장하는 인벤토리는 표준 인벤토리입니다. 민감한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지 않다면 제한된 인벤토리를 선택해 주세요. 하지만 최대한 많은 광고 게재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면 확장된 인벤토리를 선택하세요. 제외된 유형 및 라벨 공간에서는 유형과 시청 등급에 따라 광고가 노출될 콘텐츠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시청 등급은 마치 영화의 관람 등급과 유사하며 구글이 미리 정해놓은 시청 등급에 따라 여러분이 제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타겟팅을 한꺼번에 설정하면 광고 노출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서 캠페인의 광고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